여두개 짝이랑, 여두개 짝이랑, 여두개 네. 짝, 요거 두 개, 요거 두개 이렇게 됐는데 아, 네. 제가 지금 여기서 여섯 개잖아요 이게. 네. 네, 네, 네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섯 가지라고 썼는데 아. 여기서 서로서라고 했는데, 저는 서로서가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더라고요. 아, 그래서, 네. 다시 풀었으니까, 2하고 40은 이제 서로소가 아니니까, 네. 지워주고, 음. 어, 그 다음에, 10하고 14도 이제 두 자연수가 서로소가 아니니까, 네. 또 지워주면, 결국은 네 가지가 남아서 네 가지가 다비에요 아, 선생님 근데 서로소라는 건 뭐예요? 어떤 두 수의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. 아, 두 수의 약수가 그러면은 4의 약수도 1밖에 없고. <웃음> 안녕하세요, 건강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